안녕하세요. 신망콩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제가 킹뚜껑을 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킹뚜껑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자산치킨에 맵슐랭치킨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잘못 와서 이렇게 반반이 와버렸어요. 일단 둘다 순살인 건 맞고요. 얘는 그냥 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이거 물 올리고 올게요. 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왔습니다. 왕뚜껑은 금방 익으니까요. 스프가 좀 뭉쳐서 풀어줄게요. 칼칼한 냄새는 나는데 뭐 뚜껑 열자마자 매운 냄새가 나진 않아요. 코를 갖다 대봐야 살짝 매운냄새가 올라오는 그정도 치킨 먼저 먹어볼까요? 원래 맵슐랭을 먹고싶었는데 뭐 일석이조 아닐까요? 좋게 생각하면 프라이드 같아요 이거는 맵슐랭치킨 보이세요? 맵슐랭치킨 먼저 역시 맛있습니다 이거는 후라이드 같아요 먹어볼게요 어? 오히려 좋아 핫토라이더인가 맵슐람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매콤함이 있어요, 후라이드에 기대되는 킹뚜껑 그냥 왕뚜껑 슐링이 더 맵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우유튀김 음 연유를 튀김 맛 되게 달달해요 국물 좀 먹을게요 오. 국물이 진짜 맛있는데요? 슐랭은 무슨 맛이냐면 음 달달한데 매콤해요 뭐 마일드 덜 매운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이고요 맵긴 매워요. 이거 맵지리분들이 먹으면은 분명히 매워할 거예요. 근데 묘하게 하얀 소스 같은 게 이렇게 묻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달짝지근해가지고 좀잘 중화가 되는 느낌? 뭐가 매운 거지 매운 거에 콜라 먹으면 다 매운데 그냥 먹을래요. 조금 먹고 끝내볼게요. 오늘은 치킨무 먹방이었습니다. 이게, 후라이드도 하신가 봐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립안이 맵고요. 지금 속도 살짝, 속이 살짝 아파요. 킹뚜껑 같진 않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